지금 고발 사주 의혹하고 전 비슷한 의미가 있다고 봐요. 특정인을 공격하고 또 특정인을 방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끊임없이 언론과의 연계 속에서 정보를 제공해주고 법리검토라든지 자료수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다는 의혹이 자꾸 들어요. 저런 식으로 검찰 권력이 잘못 쓰인 있는 점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좀 짚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발사주와 관련될 수 있는 몇 가지 의혹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일전에 고발사주 의혹 사건 관련돼서 긴급 현안 질의가 잡혔을 때 말씀드렸던 조선일보 기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작년 4월 3일 날고발장이 손준성 보냄으로 국민의힘 쪽에 전달됐을 때 같은 첨부자료가 바탕이 된 보도가 그날 새벽에 조선일보를 통해서 보도가 됐다 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 이 기사에 첨부되어 있던 여러 자료가 바로 김웅 의원에게 전달됐었던그 첨부자료와 동일하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무렵에는 채널A 사건에 관련된 제보자 X가 지모씨임을 알수 있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다는 겁니다 검찰 말고는 근데 그런 내용들이 첨부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고발장 전달이 국민의힘 쪽으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동시에, 어 언론사에게도 이런 내용이 전달이 돼서 보도하게 만든 것 아닌가라는 의혹을 제기한 바가 있고, 그 그래서 관련된 내용을 좀 확인해달라. 관련된 내용이 수사가 진행될 수 있게 해달라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제 그때는 미처 확인을 못했는데, 이렇게 새벽에 조선일보에 의해서 보도된 기사 자체가, 또 이, 순준성 고냄이라는, 이 보낸 파일 중에 첨부 자료 중에 하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 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이어서 지금 윤석열 전 총장 어, 아내, 아내죠. 김건희 씨가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된 연루 의혹이 있다라고 작년 2월 17일 날 뉴스타파가 보도를 하니까요. 바로 조금 지나서 4월 9일 날 조선일보가 단독 이렇게 하면서 어, 뉴스타파가 경찰이 작성했던 보고서를 오독해서 오보했다는 취지로 보도를 하면서 방어를 해줍니다. 그러자 4월 9일 같은 날 뉴스타파가 다시, 다시 보도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뉴스타파가 경찰 보고서를 오독했다는 주장은 사실 한달 전부터 검찰이 출입기자들을 상대로 해왔던 해명이라는 점도 확인됐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언론과의 연계 속에서 누군가가 정보를 제공해주고 또 정보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법리 검토라든지 사실 확인이라든지 자료 수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다는 의혹이 자꾸 들어요. 자 그렇다면 그게 수사정보정책관심이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긴 한데 어 그런 것도 다 조사에 좀 맡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검찰 권력의 사유와 관련돼서 지금 어 조사를 하시고 또 수사를 하시는 김에 언론과의 관계에서도 저런 식으로 검찰 권력이 잘못 쓰인 점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좀 짚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떠십니까? 우리 박주민 의원님 말씀에 상당 부분 공감을 하고요. 어,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진상규명이 될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부분이 지금 고발사주 의혹하고 전 비슷한 의미가 있다고 봐요. 특정인을 공격하고 또 특정인을 방어하기 위해서 언론 쪽에 계속 검찰많이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정보들을 주고 이용하고 활용하는 것이 야당을 활용하는 것하고 저는 같은 양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장관님 답변해 주셨지만 저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